저쪽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니하세요 아니, 아니, 고 저희가 그무 아니, 전 혹시 보신 적있으십니까잘 <웃음> 네, 몰라요. 니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니 아니, 니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무 아니,